<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 네. 어, 오늘 첫 송수송 모임에 다들 이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송수송 모임은 따로 특이한 특이점이 없는 이상 아마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주제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희 슬랙 송수채널이나 혹은 이제 DM으로 요청 주시면 됩니다. 어, 저 일단 성수소모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은어 예전에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어 갑자기 성... 호진님께서 <웃음> 성수는... 아, 네. <웃음> 네, 이제 커머스 소모임을 준비할까 하시다가 이제 커머스 주제가 이제 막 많이 없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네, 지역소모임을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수소모임을 준비하게 됐고요 어, 주제는 상관없이, 양냥 송수 인근, 혹은 뭐꼭 송수가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계신다면은, 누구나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저희 이제 오고나이저부터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저는 현재 무신사 SRE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탁드습니다 네, 앞에서한 네, 분씩, 네, 자기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이라고 합니다. 안 네, 안녕하세요. 사기로 일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저도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신보진입니다. 있는... 기대 한분더 계시는데 저는 좀이있 저희, 그, 발표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해요. 오늘은, 어 일단 자기소개랑, 그 다음에 소모임에 이제 오신 목적, 어떤 것을 이제 얻어가고 싶으실지, 네, 그런 것들 여쭤볼 시간 잠깐 가질 거고요. 그때 한 번, 네, 인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순서는, 어 이제 발표를 먼저 진행하고요. 카펜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번 커뮤니티 데이 때, 제가 이제 발표를 완전히 망쳤어요. 막 40장 중에서 한 앞에 10장 하고 있는데 이제 5분 남았어요. 플랜카드 이제 딱 뜨고 해서 어 하면서 이제 카펜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마저 하고 또 그냥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있다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카펜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중간에 휴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발표 끝나면 이제 네트워킹해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 앞으로 저희 소모임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멤버분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뭐좀더 정보 공유를 원해 혹은 이제 어 다른 회사 혹은 다른 분들과 네통업킹할 거를 원해 뭐 그런 이제 그뭐 디즈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라이트 트레닝 토크가 짧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지금 요게 차임으로 저희 송수 채널을 보시면 차임 링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로 지금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 도와주신, 저희 계신 커뮤니티어로 구디소모임, 네. 네. 그, 어, 지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라이팅 토크 짧게. 지금 너무 많이 더잘 도와, 도와주고 계셔서. <웃음> 짧게 하고 e a v e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 e a very g o o 디 name. I have a v 하고 있는 박태 d n 랑 m e I have a 어 e r y good name. I have a very good name. I have a very good n a 어, 사실 참관이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참가해주실사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주제가 그인플라이라 드로이드 관련된 어, 주제예요. 또챙수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애정에서은실질적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채용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장소는 강남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강남이니까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드루이드랑 인플레이 하시는 분이 그 본사에 계신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세미나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부터 시작해서 레벨의 낮은 레벨에 맞춰가지고 궁금한 걸다 답변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성수성과의 저점은 처음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지만 천오보신분이니까 많이 좀 뭐라 그럴까 가만히 보 구도에 서신다고 하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분위기가 많이 풀리 조절에 관련된 저희어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시실 거라고 서로 상상하고 상담, 소통하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트레이에 따라서 제가 모임 요한의 이있니까 부디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참고로 그성수 소모임 목표 중 하나는 이제 구디 소모임처럼 성장하자인데요 왜냐면은 그 구디 소모임이 어 구디 소모임에서 파생된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소모임부터 해서 네,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꼭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 우리 다른 소모임 만들자 해서 그런 또 밑거름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어,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카펜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저번 발표의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저번 발표에는 아무래도 어, 오토 스케일러랑 카펜터랑 비교하는 내용이 좀 추가됐다면은 오늘은 카펜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카펜터 딱 들어가면 이제 보여주는 그 다이어그램이 딱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것만 하면은 그냥 카펜터 다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정말로 잘 그린 다이어그램이더라고요. 정말 딱요 그림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보자면은 어 먼저 카펜터는 프로비저닝과 디프로비저닝 두 가지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프로비저닝은 말대 때로 이제 파시틀 노드가 없을 때 노드를 이제 즉시에 저스틴 타임으로 즉시 생성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 있는 영역이 디프로브제 어, 노드가 좀 많이 노네 혹은 어, 이 노드 말고 좀 다른 노드를 쓰는 게 비용 효율적이겠는데다 싶으면 이제 그 노드를 바꿔 주거나 혹은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된 이제 오토스케일러입니다. 그래서 어, 매니시드 노드 그룹이나 뭐 오토스케일러랑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일단은 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스마트하게 내가 어, 노드를 어떻게 운영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무신사에서도 카펜터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카펜터에는 어떻게 노드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카펜터는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널이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로 노드 그룹을 직접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비저너는 말 그대로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이기 때문에 어 보통 쿠버네티스 뭐 리소스를 뭐스피나이커로 배포하시거나 혹은 아 o 고 CD를 활용을 해서 기독스로 배포를 하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프로비저너 역시 그냥 쿠버 리소스, 일반 리소스와 똑같기 때문에 c l i 로 적용하셔도 을 되고 뭐 아르고 CD로 자동 적용하셔도 을 되고 그런 똑같은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EKS나 뭐 매니지 노드그룹을 이제 테라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페스트로 뭔가 서비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ROC나 그런 걸 올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카펜터를 쓰게 되면은, 처음에 뭐 ROC나 카펜터처럼 채 최소 리소스만 이제 하고, 그 뒤로는 다 이제 요거 가지고 다 배포를 하는 거죠. 노드그룹도 다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유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AWS나 혹은 트라폼에 뭔가 스펙틱하게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AWS나 혹은 이제 EKS가 주로 지원이 되지만, 설계상으로는 이제 GCP나 다른 서비스도 지원을 할수 있게 이제 설계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프로바이더들도 만약에 요거를 사용한다면 똑같이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이 이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눈치싸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웃음> 네, 이제 프로비저널을 이제 쿠베 매니페스트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생성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도 여러 개를 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맨지도 누르고래 여러 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거를 그냥 복붙해서 생성하고, 복붙해서 생성하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루기가 쉽죠. 네. 그리고, <웃음> 다만,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 만약에, 매니지드 노드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어, 동일한 성격의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여러 개로 만들었을 때는, 그럼, 이제, 우선순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중치라든가, 혹은, 어, 이 팟에 맞는 노드가 뭐지? 해서, 이 팟에 맞는 프로비전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프로비저전에 있는 인스턴스를 확장을 하는 식으로, 전체, 이제, 흐름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카텐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맡기거나 혹은 딱 특정 부분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그 컨트롤 할수 있는 요소나 혹은 맡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하더라도, 어, 진짜 한, 두 달, 세달 지났을 때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는 그냥, 아, 저렇게 돌아가구나만 이해하시고,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이제 도큐먼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번 커뮤니티 데이였고, 지금 한 두세 달? 네, 지났죠? 네, 이후에 다시 보니까는 많은 게 바뀌어 있고, 아, 보통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고, 또 업데이트할 내용들도 있고 해서, 어, 팔로업를 계속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바길수 있고, 어떤 걸 이제 직접 컨트롤 할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매니치드 노드 그룹도 마찬가지 그냥 노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AWS 리소스 관련돼서는 보안 그룹,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들이 어떤 서브넷에 들어갈지, 그리고 각 노드별로 스토리지는 얼마나 줄지, 그 다음에 이제 AWS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스가 가져가야 될 IAM 롤이 어떤 건지, 그럼 그 롤에 대한 프로파일 이름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쓸지 그리고 이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될 때 어떤 태그를 넣어줄지 뭐 템플릿, 인스턴트타임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정보를 넣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K8S 리소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어 나는 이거를 특정 그 서비스만 배포하고 싶어 하면 이제 테이트도 추가해야 될 거고요 네, 관리 목적으로 다양한 라벨이나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서비스들은 그, 이빅트 기준이 좀더 러프해도 돼. 아니면 좀 빡빡하게 해야 돼. 하면 이제 쿠블렛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겠죠. 네. 혹은 이제 최대 유효시간이나 비사용시 자동 삭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뒤에 따로 설명해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삭제를 해서 이제 계속 최신의 이미지, 최신의 노드를 쓸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다 이제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설정을 하면은 그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 AMI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최신의 이제 EKS AMI로 자동으로 노드를 띄워줍니다. 그러,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노드를 띄운 것과 이제 내일이나 며칠 뒤에 노드를 띄웠을 때, 이제 이미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EKS에서 관리하는 수준은 이제 자체적인 a m i 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일반적으로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미지, 이제 EKS를 업데이트 하거나 했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AMI가 버전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펜터를 쓰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계속 새 노드들은 새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리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고, 네, 서브넷과 보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태그를 적으면은 여서브넷이나 보안 그룹 등 보안 그룹 등의 뭐 특정 카펜터 뭐좀 s7 디스커버리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적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어 얘가 그 태그를 가지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서브넷과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을 찾아서 새 노드를 띄울 때 반영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새 노드를 띄울 때 방향을 하는 거고, 기존 노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괄적으로 뭔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면 이제 수동으로 기존의 노드는 이제 내려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회세때이 장점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서브넷을, 원래는 이제 어블리티존의 ABC, ABC만 쓰고 있다가, 이제 ABCD 다 쓰기로 했어. 그리고 새 노드부터는 그걸 모두 지원해야 돼. 했을 때, 그냥 서브넷에다가, 이제 요 태그, 만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럼 자동으로 카펜터를 수정 안 하더라도 알아서 그걸로 띄어지겠죠 네. 다만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운영해도 돼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어, 실수로 이제 그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로만 하, 해주고 싶다면은, 네. 아이디로만 또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ID만 직접 지정하는 을 거고요. 그래서 서, 무슨 서브는 무슨 서브에 대해서 직접 명시를 해서 그쓸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명시를 해서 쓰, 어, 쓰고 있는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실수로 들어가나 했을 때 이제 그 팔로잉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 명시를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리 의 목적으로 인스턴스에다가 특강 태그를 달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로 태그즈 해서 여기 이제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노드를 만들 때 인스턴스의 태그를 이제 주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꼭 노드 기준이 아닌 인스턴스 기준으로 뭔가 관리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태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노드가 몇개떠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이게 어떤 노드고 어떤 클러스터까지 파악하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지도 직접 설정하거나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만들면은 제 기억에 한2 0기가가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만약에 큰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20기가 밖에 없는데 갑자기 팟이 한20몇 뭐 개, 30몇 개씩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풀링 하다가 디스크 프리즈버가 돼서 노드가 이제 언리처벌이 돼요. 그래서 그 뜨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특히나 이제 노드가 크면 클수록 넉넉하게 이제 설정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mt 디렉토리 같은 걸 쓰면은 이제 결국 다저 노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t 디렉토리 쓰시는데 따로 뭐 디스크 제한을 안 걸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토리지를 좀 넉넉하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 는 볼륨은 꼭 gp3 말고 뭐 하드디스크 그 타입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커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지금 여기에 있는 디스크 하나만 들어가 있지만은, 원하시면 디스크를 여러, 여러 개, 볼륨 여러 개 마운트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시 파일이 프로비저닝 파일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제 노드가 생성될 환경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파이 생성이 돼야, 어, 스케줄링 할수 있는 노드가 없네 해서 카펜터가 요프로비저를 기준으로 이제 띄워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카펜터 큰 장점 중 하나가 음, 인스턴스 타입을 가드레일 방식으로 선언을 할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드 노드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인스턴스를 지정하거나 혹은 여러 개를 지정하거나 스팟을 하더라도 어떤게 띄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오토 스케일이랑 매니지드 노드그룹을 썼는데 뭐, 이제, 인스턴스 여러 개를 이제 할수 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뭐, 메모리가 한 30기가 짜리 팟이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증설된 거에는 그게 못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30기가 짜리 될 때까지. 예, 안, 안 그러면 그냥 큰걸 쓰겠죠. 네. 근데 이제, 카페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 선택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 검색,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C 타입, 뭐, 그런 타입 방식, 혹은, 이제, 그 지정을 하거나, 어, 나는 이것만 띄울 거야.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온디맨드와 스팟을 갖다가, 그냥 이제, 요, 어레이다가, 스팟만 넣으면 스팟만 띄워줄 거고요. 스팟, 온디맨드 둘다 넣으면은, 스팟을 먼저 띄우고, 불강력적일 때, 온디맨드를 띄웁니다. 네. 스팟도 언제든지, 그 정말 운 나쁘면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뛰어야 될 때가 네 그랬을 때 자동으로 온디맨드로 뛰어주니까는 아무래도 좀더 비용 효율적이면서 정말 급한 상황일 때는 온디맨드로 알아서 뛰어주는 그런 이제 뭐유도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사실 많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혹은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스팟 만으로 띄우신다면은 이제 인스턴스마다 스팟 가용량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있는 거에서 남는 자원을 쓰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을 하신다면은 가능하면은 좀 여유롭게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프로비저널을 위해서 어떤 노드그룹은 매니지더도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베스로 정하죠. 그래서 민, 그다음에 디자이어, 그다음에 맥스. 그래서 물론 보통 이제 다 고정해서 많이 두시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 프로비저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열대라도 매니지더드그룹은 이제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열대면은뭐 cpu 곱하기 n 오해갖고 뭐 이제 딱 특정 cpu가 나오는데 프로비저너는 그때 그때 다르거든요. 뭐 언제는 t 3했다가 t3, 뭐, 라지를 띄웠다가 어떤 거는 같은 프로비전인데 x라지를 띄우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밋 관리를 이제 CPU랑 메모리 개수 총 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막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한 CPU가 9000, 아니 999개다. 한데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는 더 띄웁니다. 다만 그 이상부터는 아예 안 띄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어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입을 한 3, 4개 정도 섞어서 넣어두거든요. 스팟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라지부터, 그 다음에 뭐 포엑스까지, 포엑스 4X, 라지까지 섞여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포엑스 라지 기준을 몇개를 해야 되나, 엑스 라지 기준을 몇개를 해야 되나, 이제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중간. 그, 왜냐면, 엑스라지 많이 뜰 수도 있고, 포스라이즈도 많이 뜰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중간 값 기준으로 곱하기 원하는 대수 정도 해서 넣어두고, 일단 운영해보다가, 또 어, 부족하다 싶으면 조절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 노드그룹이 정말로 잘, 잘, 게 잘게, 잘게 이제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버짓이 정해져 있다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키 이름별로 여러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인스턴스 패밀리 별로, 뭐 나는 C5만 할래, M5만 할래, 뭐 R5만 할래, 이런 식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명시적으로 C52X, 뭐 C5X라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스, 지금 맨 위에 있는 인스턴스 패밀리만 지정을 했다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15 라지에 들어갈 수 있는 팟이 지금 이제 띄워져야 된다 하면은 15 라지를 띄울 거고요. 15 라지에는 못 들어가고 2 x 스에서는 이제 띄울 수 있어 하면 투엑스 라지가 띄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어 나는 예를 들어서 뭐그 패밀리와 상관없이 엑스 라지면 돼. 왜냐하면은 라지는 엑스 라지는 어느 정도 그 급이 있거든요 약간 그중에서 CPU랑 메모리 이제 비율만 다르거나 아니면 뭐 GPU가 있다는 특정 기능이 있다 뭐 그것만 하지 네, 보통 어느 정도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거 다 섞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캐퍼시티 타입 좋은 인스턴사이즈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모두 그 포함시킬 수 있고요 혹은 정말 순수하게 CPU나 메모리 가지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은 어 우리는 무슨 타입인지 상관 없고 어 적어도 저희 서비스 대부분이 보니까는 1대2 CPU랑 메모리 1대2 비율인 서비스 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적어도 CPU는 뭐 4개 이상, 메모리는 뭐 8기가 이상인 것들로만 알아서 띄워줘라고 CPU 메모리 조건만 걸면은 그냥 알아서 그거 맞춰서 띄워줍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에 맞춰서 다양한 조건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드를 띄울 때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매번 이제 카펜터에서는 이제 언스케줄링 된 이제 팟이 있으면 은그 팟에 대한 스펙을 이제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피니티가 있거나 혹은 톨로레이션이나 토폴로지 스프레드 뭐 그런 옵션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노드 셀렉터들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다 맞춰서 맞는 프로비저널을 찾아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노드 프로비저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그노드에만 띄울 수 있는 파을를 많이 배포했다 하면은 자동으로 시스템 프로비저널의 노드를 띄워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그 프로비저널을 이용해서 띄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M5x 라지 2 X, 4x 라지는 각각 이제 CPU가 4, 8, 16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M5x 라지보다 큰 사이즈면은 이제 M5 2 x 라지로 무조건 배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은 파에 있는 리퀘스트 값입니다. 리미이 아니고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꼭 리퀘스트를 잘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HPA나 뭐 설정을 바꿀 수 있지만은 캐다나 HPA 같은 것들도 다 대부분은 리퀘스트 기준으로 이제 그 스케일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꼭그 리소스 명시하실 때는 리퀘스트 값을 네잘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밋이 예를 들어서 뭐한 20기가고 리퀘스트를 1기가짜리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18기가까지 쓴다고 했을 때. 얘는 m 5 x 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밋이 아니고 리퀘스트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로 18기가를 쓰려고 하다보면 은 OM이 돼서 죽어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꼭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애매하게 남으면은 그게 이제 비는 공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CPU 3개랑 CPU 3개 쓰고 메모리 10기가 쓴다 하면은 얘는 무조건 X라지만 띄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CPU 하나와 메모리 6기가 정도가 계속 남겠죠. 모든 노드들에. 네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수랄 이제 디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자동으로 합쳐주거나 합쳐서 이제 좀더큰 노드를 띄워주거나 그런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 그거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컷펜타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풀셋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어, EBS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 풀셋을 쓸때 보통 이제 PVC를 많이 생성을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EBS가 생성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EBS는 특정 어빌리티 존에서만 이제 배포가 한번 배포되면 거기에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노드가 원래 지금 네 요게 기존에 클러스터 스켈러였을 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A 존과 B 존이 있는데 만약에 A 존에서 먼저 서버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남는 노드가 이제 B 존에 밖없어서 B 존에 이제 해당 파시트면은 이베스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오류가 뜹니다. 네. <웃음> 이렇게 되면은 어, 문제 해결에 이제 뭐 어피니티나 그런 거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정 어빌리티 존만 쓸 수밖에 없는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그 p v 의 어빌리티 존을 보고 이제 파센트 그 어피니티나 그 셀렉터를 강제로 주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B 노드에 자원이 남더라도 어쨌든 이 파스 에 a 노드밖에 못 가니까는 강제로 A 존에 있는 노드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새 노드를 생성해서 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풀셋을 이제 뭐종별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두고 하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많이 만들어주고 사실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큰 이제 카펜터 도입 이후에 되게 많이. 편해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널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그 되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이 이거를 어떻게 그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지에 대해서 이제 카펜터에서는 가중치를 줘서 어, 만약에 정말로 똑같은 그스펙이 똑같은 모든 게다 똑같다면은 그 이제 가중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그거를 먼저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쓰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카펜터 도큐먼트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 R, 당연히 RI가 계획되어 있으면 RI를 먼저 소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카펜턴처럼막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은 이제 RI 걸려있는 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불리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중치를 넣어서 RI를 먼저 이제 소비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RI의 인스턴스가 다뜬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프로비저너가 뜨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에 보시면은 가중치를 이제 50을 줘서 네, 요 숫자가 작을수록 네그 먼저 우선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이 들어가게돼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호 라지에 대해서 아래 계약이 있다 하면은 그걸 먼저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그 계약만큼에 대해서 리밋을 걸면 될 거고요 네, 그럼 그걸 먼저 소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프로비저널에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팟이 있 거니까 스팟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폴백 인스턴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같은 리즈는, 어,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높은 세대를 쓰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높은 세대를 쓰면 단점이 있죠. 그 용량이, 어, 아무래도, 낮을 수 밖에 없겠죠. 이건 뭐, a w 스가 비공개하는 거라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기존에 잘 운영하던 세대들과 새로운 세대들 간에는 용량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죄송합니다. 아까 가중치가 숫자가 큰게 우선이고요. 네, 작을수록, 네, 작, 작을수록 이제 나중에 되는 거고, 디포트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따로 설정 안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C6i, 뭐, 그 다음에, C6i 계열을 먼저 소비를 해. 근데 만약에, 스팟이나 온디맨드를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면, i i n s t a 가안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순위에 있는, 이제, 아, 어, 그러면 C5나 C5X라든지 2X를 쓸게. 라고 하면은, 이제, 좀더 높은 세대를 먼저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어, 못 뜬다? 하면, 그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는, 요거 역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문서에서, 문서에 할지 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요. 스팟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노드가 좀 불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제 스팟에 모든 노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너, 내가 넣었던 스팟 인스턴스 그룹들이 갑자기 전부 다 부족해질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는 갑자기 모든 노드가 죽거나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1대 1대4, 혹은 뭐, 1대2 비율로 스팟을 쓴다거나 하면은, 혹시라도 스팟이 갑자기 죽더라도, 기존의 온디맨드가남아있으니까는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구성을 할수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내용이 길어서 일단은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먼저 qa를 받을까 해요 혹시 지금 노드를 띄우는 부분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네,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있으실까요 일단 네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한 30분 정도 지났고요 네, 이제 디프로비저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카펜터가 다른 서비스와 큰 차이점이 이제 프로비저닝도 보시다시피 되게 선택지가 많지만 은 디프로비저닝이 아무래도 이걸 정말 잘 쓰면 은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카펜터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하는 노드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GC 가비지 컬렉터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드를 만료시키거나 그런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프로비저널에 두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첫번째는 <웃음> 죄송합니다. TTL 네, seconds after mt 요거는 네. 말 그대로 노드에 데몬셋 이외의 팟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어있는거죠. 왜냐면 하 데몬셋은 항상 노드에 이제 있어야 되다보니까 그 상태일 때, 몇초 뒤에 노드를 줄게 할 거냐, 라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한 30초 정도 설정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팟이 중쇄됐다가 쭉 빠졌는데, 그 노드 중에서 특정 노드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30초 뒤에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네, 이거 속성은 드레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노드를, 드레인을 하면은 30초 뒤에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왜냐면 보통 드레인할 때 폴더 걸고 드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드레인이 완료되면은 파지 못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카펜터는 드레인과 상관없이 그냥, 어? 지금 이제 파지 아무것도 없네? 하면은 그냥 지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막 생각보다 잘 작동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자주 발현되지는 않는 게 보통은 이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그 노드를 최대한 분포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꼭 하나씩은 섞여 있어서 네, 운 좋을 때 우리가 일일이 눈을 봐서 어 이거 정리할 정리돼야 되는데 왜안 되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정리해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Second s Until Expired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어,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빡빡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 10대 정도 빡빡하게 운영하는데, 한 대가 이제, 어, 나 이제 그 무조건 죽어야 돼. 하면은 걔가 자동으로 드레인이 시작이 되고, 그럼 만약에 그 파드들이 딴 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알아서 딴 데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새 노드가 띄어질 거예요. 네,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거는 이 시점에서 그 리밸런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한 대씩은 이제 팟이 꼭 있을 거거든요. 팟이 꼭 한, 노드당 하나씩은 꼭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거를 하면서 그때 제거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럼 딴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드 제 노드를 이제 따로 드레인 처리 없이 자동으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너무 빡빡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 서비스 그 안티 어피니티나 그런 거를 해서 정말 고르게 분포하고 잘 관리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팟이 죽으면은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실습이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한 2주, 뭐한달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게끔 하는 게 좋고 다만 처음에 노드를 띄우실 때 그러면 한 뭐, 예를 들어서 20몇 개다 하면 20몇개한 번에 띄우잖아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삭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카펜터를 도입을 하시고 만약 이 설정을 켜놓으셨다 하면은 한 2, 3일에 한 번씩은 한두개 정도는 그냥 드레인을 해서 좀그 간격을 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진짜로 다 이제 드레인되고 물론 이제 새새 노드가 뜨겠죠 하지만 은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초반에 설정할 때 주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노드가 제때 드레인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어 저는 노드가 제대로 드레인이 안될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PDB, 파 a r t d i s t r 이라고 해서 어 내가 한 50%는 50%만 뭐 언어벌 할수 있게 해줄게 혹은 적어도 한대 혹은 두 대의 파트 이상은 무조건 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스테이트 풀쓰이다 그리고 무조건 한대 이상은 무조건 어발리벌 해야돼 하면은 그거 절대 안 줬거든요 예, 네, 아예 안죽어요 PDB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 PDB 어 무조건 개발자들이 이제 디플레이먼트를 띄우거나 했을 때는 민 어바이벌로 일을 무조건 줘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대만 이제 언 어바이벌하게 그 작업이 되겠죠 요럴때의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배포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인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안정성이게 중요하고 또 갑자기 여러 대를 그 배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드레인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카펜터는 어, 드레인 안 되네 하고 손 놔요 네, 직접 저희가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서비스들 중에 드레인이 안될 수 있는 서비스들 뭐가 있지 라고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하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어느 날 보면은 한 노드가 30대 떠 있는데 다콜 거기 중에서 한뭐 15대는 콜던 상태이고 예, 왜냐면 못 지우니까는 카펜터는 강제로 삭제하지는 않거든요 드레인이 실패했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새 노드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드레인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어, 팟에 오너 레퍼런스라고 이제 디플레이먼트로 보통 만들면은, 레플리카셋, 그 다음에 팟 해서 오너 레퍼런스가 다 잡히게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주피터 허브 같은 이제 특정 서비스들은 이제 이 오너 레퍼런스 없이 디플레이먼트나 레플리카셋 없이 바로 팟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어네티스는, 어, 오너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드레인을 못해요.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 자동 드레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카펜터가 드레인이 안돼서 계속 홀던 상태로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옵션을 빼거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령 이제 지금 제가 적었다시피 어, 노드를 줄여도 다른 노드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어, 완전 자동은 아니고요. 안될 때는 그냥 배째라 시고요 예. 네. 하지만은 어차피 차라리 배째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클러스터 운영을 기준에서는 그게 사실 더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해놓고 정말로 까먹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노트상태를 꾸준히 보통 관련 팀들이 이제 보다 보니까는 예. 네. 그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인스턴스에 총 4대가 띄어질수 있는데 이제 한 대만 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어 지금 이두대 정도는 사실 더 작은 사이즈에서 딱두 개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자동으로 물론 이거는 스팟일 때는 작동을 안해요. 워낙 이 목적은 어쨌든 비용이다 보니까 는 스팟일 때는 애초에 비용이 워낙 저렴하고 해서 스팟일 때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요. 온 디맨드 모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X 라지, 2X 라지, 4X 라지, 뭐 8X 라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을 때 4X 4X 라지짜리가 2X 혹은 X 라지로 바뀌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참고로 요걸 하기 위해서 카펜터는 주기적으로 그 인스턴스 비용을 계속 끌고 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비용 효율적인 건 뭔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가져오고, 어, 간혹 이제 IM 카펜터의 롤에다가 그 권한을 안 주면 이제 얘가 못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자동으로 내장된 그 코드에 내장된 기본 비용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작게 이제 최적화를 한 거라면은 반대로 이제 큰 노드 하나가 어쩔 때는 작은 노드 여러 개보다 저렴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큰 노드를 띄워주는 걸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옵션을 켜주셔야 되고 직접 컨시리레이션이라 옵션을 켜주셔야 작동이 되고 안 켜주시면 은 이렇게 따로 작동하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 최종적으로는 총 5대가 떠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세대는 어떤 이유에서든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는 어 이거 어차피 그냥 큰거 하나 하면 오히려 더 저렴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X 라지에다가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2X 라지에서는 무조건 뭐한두 개씩밖에 못 들어가 하면 비용이 이제 좀 아, 훨씬 큰게쌀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합쳐져서 크게 해주는데 저희는 아직 쓰지는 않아요. 요 최적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컨시더레이트해서 이제 리밸런싱하는 과정이 있어서, 리밸런싱 있어서 결국에는 음. 팟을 이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개발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특히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서비스가 먼저 쿠베 상에서도 정말로 거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게끔 팟이 갑자기 두 개가 죽더라도 뭐큰 트래픽 이슈가 없게끔 할 정도로 고도화를 한 다음에 저희는 정진적으로 이제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최적화도할수 있으니 이제 어, 여유가 되시거나 혹은 아, 우리 서비스는 이미 안정적으로 돼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채택를 하시면은 네, 비용을 자동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보다 이게 비용 세는 가 되게 많아요 인스턴스가 네, 진짜 생각외로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아네 아 뒷부분 에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로 생긴 거고요. 저번 발표 때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 네,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긴 노드를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인데 요 문제는 아까 드레인 안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로 인스턴스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AWS 노드 터미네이션 핸들러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스팟이 어, 곧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스팟 노티피가, 그 노티피케이션이 오죠? 1분이었나 30초였나 하여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인스턴스가 리밸런싱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신서 오기 전까지는 남다만 서서한 번도 이제 이런 걸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아침에 특정 노드가 언리처벌이 딱 떴는데 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잘 돌아가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리밸런싱 상태가 예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인스턴스가 갑자기 죽은, 그니까, 러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든, EC2 모든 것들이 다리밸런싱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AWS에서는 리밸런싱 된, 어쨌든 지금 이건 사용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노드가 지금, AWS 조차도 접근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사용 못하는데, 바로 죽이진 않고요. 그래서 뭐, EBS나 그런 게 붙어 있다면, 여기, 그 에트워스에 이메일을 보내요. 루트 계정에다가, 이거, 어떤 어떤 인스턴스 리버링스 있으니까는, 복구하면 복구하고 해서 알아서 정리해. 안 그러면 강제로 삭제될 거야. 라고 노티를 오는데, 그 노티를 이제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이 이슈를 겪었고, 이때 카펜터에서는, 어, 그냥 언리처벌 상태에서 따로 뭘안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자동 삭제하겠지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자동화 해주는 게 당시에는 안돼 있었고, 요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 보니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은 다카펜 저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 허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허브에서 받아서 그걸 이제 sqs에다 쌓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카펜터한테 sqs 주소만 주면은 아 sqs 그걸 주면은 아서 카펜터가 새로운 이벤트를 풀림하다가 어? 들어왔네 하면은 그 노드를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네, 요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저희도 그 다음 업데이트 때 이걸 도입할까 하는데, 실제로 리밸레스 상태 되면은, 언리처블 어, 되는데 팟이 그때 다시 재배포가 되지가 않아요. 네, 저희도 좀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팟이 안뜬 상태로 있다 보니까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뭐 업무 시간, 업무 외 시간 혹은 다들 바빠서 이제 체크 못 하고 있다가 발생하면은 찾기가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빠르게 삭제라도 해주다 보니까는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새로운 노드가 뜨거 나서 로컬가될수 있어서 이것도 네, 만약에 카펜터를 쓰신다면은 같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준으로 이 이벤트 허브 SPS 구성하는 게 작성은 되 있는데 봤는데 네, 큰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서 테라폼으로도 충분히 작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어... 많은 부분 이제 적어도 에이터스노터미레이션 핸들러를 따로 운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카펜터 하나 가지고 다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그풀려하는 방식도 어차피 이벤트업은 sqs로 하기 때문에 좀난 안정적으로 처리가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카펜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왜할까요 혹시 짐작 되시는 거 있을까요 카펜터와 관련해서 카펜터가 결국에는 그 원하고자 하는 거에 그럼 있을 것 같은데 네 카펜터는 어딘가에서는 조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죠? 아그 얘기를 하는 게어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예, 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옛날에 유행하던 짤이죠 알약이 자기 스스로를 스파이어로 잡아서, 네. 딱 치료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삭제하고, 뻗가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미 근데 맞춰주셔서, 이런게 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펜터가 그 노드를 띄울 때 자동적으로 그 노드에 그는어노테이션을 라벨에 이제 이거 내가 띄웠어. 그 뭐, 파이널라이저가 이제 카펜터야 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기반으로 카펜터는 이제 카펜터 오퍼레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지울 수 있지만 네. 네. 그 어피니티가 안티 어피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카펜터로 띄운 노드에는 못 들어가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안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진짜로 정리를 해버리면은그 찰나에 카펜터가 이제 띄울 곳이 없거나 하면은 이제 노드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그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 카펜터는 도대체 어떻게 띄워야 되지? 그다음에 그럼 매니지드 노드 없이 못 하나? 왜냐면 권장 상황에는 이제 적어도 네. 처음에는 매니지드 노드에다가 카펜터를 띄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어도 한두개 이상은 띄워야겠죠? 왜냐면 카펜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대로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디플레이먼트로 두세 개를 배포를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장애들끼리, 그, 리더를 성정을 해서, 그 팟만 작동을 하고, 나머지 팟들은 이제 스탠바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혹시라도 컵 펜터도 이제 모 오해 걸 수도 있고 하겠죠. 그때 바로 다음 팟이 이어서 작업을 할수 있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매니지드 노드 그룹도 한 세대 정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이제 자동으로 뭐, 업데이트 되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진짜 띄어놓고 계속 잘 유지, 유지 이제 유지가 된다 하면 한 노드가 뭐한 2년 이상 계속 떠 있고 실제로도 저희 운영에서는 이제 그 레거시 서비스 일부들은 아직 못 지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경우에는 뭐한6평며칠짜리 이제 노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노드들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 에 업데이트할 때 이제 겁나요 이제. 아, 이거 a m i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를 하는 데 보통 은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일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일반 워커처럼 쓰시기보다는 별도의 이제 시스템 워커로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오퍼 노드 그룹이랑 같이 써버리면은 이제 막큰 것도 들어오고 해서 만약 에그 노드 그 파시 특정 팟시 이제 정말 메물을 많이 쓰고 해서 카펜터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프로메테우스나 아르고 c d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나 보통 이제 쿠브 시스템에 배포하는 계열들이죠 그런 애들만 할수 있는 따로 이제 별도의 노드 테인트를 활용해서 노드 그룹을 만드시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좀더 이제 안정적으로. 아 그리고 이제 좀 적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전에 한번 이제 할 때, 파게이트를 쓰면은 메인스북으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해서 이번 주말에 이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파게이트를 이제 연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연동만 잘 하게 되면은 카펜터와 파게이트에서 잘 띄워지고, 특별히, 뭐, 스테이트 풀셋이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예. 특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매니지 노드 그룹을 하나도 안 쓰고, 파게이트만으로, 이제, 파게이트와, 이제, 노드 그룹. 그두 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 파게이트 쓸 거면, 이제, 뭐, 매니지, 그, 카페 가있어요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게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스테이트 풀셋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그 외에도, 원래 이제 데모셋으로 쓸수 있는 거를 파이트로 가면은 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바꿔야 돼서 이제 판마다 사이드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네, 그럼 그것도 어쨌든 다 돈이고 그런 것들 혹은 이제 데이터 독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제 과금이 되고 뭐 에이전트 하나당 요즘에 기준 바뀌긴 했는데 뭐한 컨테이너 뭐열개 그렇게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건 아마 ECS 파게이트 쓰시는데 대독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으실 거예요. 판마다 이제 에이전트를 쓰다 보니까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게 되겠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좀 비용, 라이센스 부분에서 좀 저렴한 이제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는 파게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 카펜터를 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파게이트는 알아서 A마이나 그런 것들 자동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만 이제, 파게이트가 업데이트할 때, PDB가, 아까 말씀드렸던 PDB가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약또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최소한 한대 이상은 무조건 어발립을 해야 된다라는 PDB를 하나 만들어두고, 네, 카펜터를 이제 띄워두면은, 적어도 한대 이상은 항상 이제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자동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나는 메이지도 아예 안 쓰고, 정말, 그, 파게이트나, 자동으로 하는 걸로 다 할래.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정말 잘 구성한다면은 약간은 이제 파객트 쓰듯이, 왜냐하면은 카펜터를 많이 쓰고 지금 최신 나온 기능, 들을 최대한 많이 쓰면 쓸수록 정말 노드에 대한 관리 이슈가 많이 사라져요. 네, 알아서 뭐 증설도 해줄 거고 최적화도 알아서 되니까 따로 비용도 나중에 안 챙겨도 되고 모든 게다 완벽하다는 가정하에요. 네, 그리고 뭐 스팟 자동으로 하고 하니까 는 정말 해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어, SRE팀이 있음에도 노드를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업데이트나 그런 부분에서도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대를 띄우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요것도 근데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좀 장애가 났었는데 커펜터가 그 때는 물론 커펜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은 어, 제때 노드가 배포가 안될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도 만약에 여러 대를 뛰어놨으면은한 대가 죽더라도, 네. 바로 여러, 다른 갭들이 이제 뛸 수가 있으니까는 좀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최신은 아니고요. 그때 커뮤니티 데이 때집계한 기준이긴 한데, 그 도입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저희가 매니지드 노드, 노드 그룹을 쓰는데 오토 스케일러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좀 되게 널널하게 그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 노드 사용량이 굉장히 낮았고요. 한뭐 전부 다한 30, 40% 이하를 치고 있었고. 근데 카펜터를 도입하고 나서 할당량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갖다 할당량으로 봐요. 왜냐면 하 CPU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지만은, 메모리는 OOM 때문에 저희가 리퀘스트를 위해서 다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메모리 사용량이 90% 정도까지 올라서 정말 그 알차게 운영을 하겠죠. 그만큼 실제로 노드도 많이 이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검색 플랫폼 팀에서 ES를 이제 패키징해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트웰브 엑스라지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게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요. 트웰브 엑스라지가, 네, 이게 여섯 대 하면은 한 달에 몇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적은데, 요거로 갖다가 어차피 이제 그당시 문제는 ES 자체가, 네. 그, 증설이나 스케일이 나오시그게 빨리 게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스테이트 풀셋이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노드가 뜨면은 이제 샤딩하고, 뭐, 이게 이제 힌덱싱 작업하고 한다고 되게 이제 느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카펜터를 하고 나서는 어차피 조스틴으로 이제 생성을 되니까는 이제 검색팀에서도 어, 큰 노드를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12X라지 6대 돌고 있었는데, 프렉스라지 6 대로 사이즈 변경했는데 서비스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네, 자동으로 잘 증설이 돼서, 이런 네, 좀 도입 효과가 컸고, 실제로 이걸로도 비용 절감이 좀 많이. 네, 이제, 어. 거의 다 발표가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카페터라고 항상 그, 뭐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요. 대체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아무리 막, 어? 이제 뭐다 편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토스케러보다는굉쟁이 빠르지만 그래도 한 1, 2부 정도는 노드가 뜨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벤트 피크 시간이라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카펜터는 미리 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 파시 언스케줄링 대야만 무조건 뜨고 예, 예를 들어서, 그, 매니시드 노드그룹 같은 경우에는, 민값이 그냥 다섯 대 하면, 다섯 개 그냥 떠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카펜터는 그런 단점이 있죠. 요거를, 어, 어떻게, 요것만 해결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뭐, 카펜터에서 다 좋다고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혹은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팟 이렇게 뜨면, 어쨌든 지장은 있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버 프로비전닝을 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오토스케일러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는 있고요. 제가 알기로 실제 오토스케일러 쪽에 오버 프로비전을 방식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 오토스케일러와 음. 실제로 같은 로직이 음. 음.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빈 깡통 팟을 갖다가 미리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띄워놓는 이유는, 어, 팟을, 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어 하면은 어떤 팟부터 죽일지 가중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오버플로프 잔는 자체도 제일 가장 가중 아, 마이너스를 넣을 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새롭게 써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인에도다 쫓겨내고 그 자리에 새 팟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빈깡통 오버플로프 잔파 팟들은 갈 곳이 없죠 그러면 이제 카펜터는, 어, 갈곳 없네 해서 새로운 노드를 띄우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저희는 음.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제로 그 노드그룹에 그 배포되는 평균치의 팝과 비슷한 사이즈로 그 믹키스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어, 6대 정도는 그래도 좀 가용, 여, 그, 버퍼, 라고 하죠. 아, 네, 적어도 팟 6개 들어올 정도는 이제 버퍼를 줬 거야 하면은, 오, 그 프로비싱 디프레이먼트에 6개 설정을 해서 6개를 띄을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6개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들어오는 시간 동안 이제 새로운 노드가 또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그 사이에 또 들어오고 해서 좀더 완만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6개 정도는 이미 앞선 얘기한 것들은 비용 절공효 되게 크기 때문에, 피드 어, 했을 때의 여유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그래도 한 저보다 한 노드 두개 정도는 상시 튀어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은뭐 갑자기 뭐 생승됐다, 삭제됐다생성됐다삭제됐다 그러면 반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최소 대수를 하고 싶어. 나고 했을 때는 이제 안티 아크리티를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 아크리티를 쓰면은 어. 그설정하에 따라서 무조건 노드마다 인팟넷 하나씩 있어야 돼요 대물색과 비슷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만약 구성을 하면은 CPU를 보통 뭐1 아니 c p u 이제 1리스컨드그 다음에 뭐 메모리도 1 메가 정도 해서 진짜 아주 작게 하겠죠. 작게 해서 한티어피니티로 뭐다 개를 구한다 하면은 적어도 최소 5섯대 이상은 그 띄워줄 수 있게 확보가 돼요. 왜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빠리빠리하게 하려면은 이제 캐다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은 캐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쪽에서 만든 그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님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에 그래서 HPA를 한번 램핑을 하 건데 이걸 쓰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캐다의 기능 중에서 캐다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크롬 어,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네. V4처럼 대규모 네. 이벤트가 되어 있으면은 딱몇 시에 뭐 0시부터 네. 제품 판매하면 적어도 하고 뭐 8시부터나 9시부터 미리 증서를 저희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크론으로 이제 몇 시부터는 미리 민, 그, 민 값을 정해놓은 오버프로징 팟을 네. 한 20개 이상 띄어넘는다거나 하면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캐나를 마찬가지로 서비스한테도 적용할 건데 그 서비스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증설될 예정이다. 하면은, 이제 노드의 오프로비전은, 뭐 9시 반쯤부터 미리 증설을 시작을 해서 노드를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들캐라가정의되 있죠. 서비스 에 h d a 가정인해서몇 뭐 시부터 증설, 민값으로 증설이 되 한다든가 하면은, 좀더 원활하게, 네. 특히, 그 불포 같은 장애, 아불 그 같은 이제 이벤트 있을 때는, 진짜 민하고미리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것들도 좀 섞어서 좀... 쓰고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카페터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네. 뭐, 네. 말씀드렸는데요 을 네. 혹시 카페터말려고꼭카페터말고려라도뭐 이렇게 했나까뭐든 상관없는데 제출 있으신가요? 네 많이 띄울 제가 카펜터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ETS의 노드 오토 스탠딩이 되어 있는 노드 그룹이 있어요그 경우에 그 노드 그룹의 카펜터를 접하고, 거기서 카펜터를 배제 그 자동으로 프로비는... 면서 완전히 이전이 가능할까요? 어네 근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니지드 노드 그룹에 있는 노드들은 전부 다 콜던을 거시고요 네. 안 그러면 또 매니지드 노드 그룹 팟으로 또 가서 이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전하신다 하면은 매니지드 노드 그룹의 모든 이제 노드들의 콜던 다 걸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드레인 시키시면서 네, 서비스 상태 보고 카펜도 잘 뜨는지, 네, 그렇게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전됐다 하면은 이제 연계로 줄이시고, 최종 삭제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 네, 그러면 그냥 매끄럽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인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맞춰주면 어차피 다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인트 있으면 테인트 맞춰서 배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나? 아, 네. 아, 혹시 지금 그. 네. KS 클러스터 버전이 1 2 0이거든 버전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작업 전에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1.20 그 옆에 분이 사용해 참... 주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네, 저희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경호님께서 지금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신데. 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이제 개방용으 진행을 하는데. 카페터가 네, 최신 이미지로 이제 AMR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일단 엔진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노드그룹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노드그룹에 원래 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카페터로 이동을 이동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엔진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새로 생기는 카페터가 만들어진 노드들은 다 새로운 버전의 그, 컴플리스 엔진 버전에 노드를 쓰고 있고, 이제 원래 있던, 각까좀럼 스테이크, 원래 있던 것들이 폴더 같은데, 그고 드레이크를 통씩 이동해서, 원래 그 버전의 노드그룹을 통신 없애주시면,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그거고, 1.2형이 곧 이제 디플리케이트 돼서 자동삭제, 그러니까, 그 강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저희쯤에 서 올리고 있죠. 1.2형. 2, 2, .2. 네, 2, .2, .2. 예, 이, 혹은 이상으로 올리는 게 좋아요. 이게, 이 케이스가, 어,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 강제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웃음> 예,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지연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20도 지금 이미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혹, 물론 이제 바로 당연히 강제 업그레이드 하진 않지만은, 여의치 않다면 일단은, 음. 이제, 에달르스 쪽의 티켓, 케이스 오픈 하셔서, 그 버전 업, 지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네. 답변 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검색 팀 쪽에서 엘라스티 서치에서 카페터로 노드를 좀 리밸런싱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작업이 꽤 엄청 사실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노드의 재배 메모리 프레셔를 보고 이제 데이터들을 축축하거나 성능 올리는 걸좀 선택을 하는데 카페터가 그러면 그 데이터 노드의 재배 메모리 프레셔를 보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 카펜터는 그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카펜터는 순수하게 팟이 그, 언스케줄링 됐네? 하면은 그냥 그 스펙 맞춰서 해주는 거고, 그거는 뭐, ES 혹은 ECK 같은 것에서 이제 뭐, 리밸런싱이나 그거는 걔네들이 이제 아마 하게 되는 부분이 거예요. 예. 카펜터는 직접 강의하진 않아요. 그러면 노드를 따로 띄우시고 그냥 그 위에서 롤라워게끔 혹시 사용하시는 그 투보에 띄우신 ES가 어떻게? 아, 저희는 오픈소스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아까 얘기해주셨던 그런 바을 이렇게 옮기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잡지 궁금했습니다. 아 저희가 발품선 아니고요. 네. 아 네. 님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 저희가 l 가 투보에 띄운 그 버전이죠. 포레터를 사용하는 블라스 클라우드 혹은 CCCK이 쿠폰을 쓰고 있어요다 네, 그거가 이제 LS7라는 이제 커스텀 리소스를 걔네가 이제 만들어서 콜레를 하면 그와 YLPL로 이제 딱 끝내는데, 그 LS7 리소스로 조회하면 그 LS컷 상태가 나와요. 나와서 이제 그옐로인지 레드인지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새벽보다 이런 걸 URL에서 이보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아까 만약에 기존에 있던 노드가 어, 노드그룹, 메이즈 노드그룹, 노드그룹 에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아까 뭐처럼 이제 컴퓨터로 미리 좀 노출을 해놓고, 그원던 것들을 꾸준다나고 어머니 이제 그 에어치가 있는 그 노드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데이터원 같은 경우는 이그 옆에 옐로우에서 레드 안 되게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뛰어놓고 오늘도 하나씩 이동을 했어요. <웃음> 아, 네. 아, 아, 네. 먼저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로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카펜터가 관리되는 면지도 모두 그렇게 있지 않나요? 그 아래에는 아마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파트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산세 타입은 어떤 거 사용하셨는지 제가 아까 하기에는시스템이 재산을 하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 어, 기본적으로 디스, 저희가 그, 물론 이 시스템 쪽은 아니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SGP Security Group t s 이라고 해서, 판마다 보안그룹을 따로 ENI를 막여서 보안그룹을 그 넣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네, 왜냐면 SGP가 되는 노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SGP 가능한 이제 브릿지, 네, 그 ENI가 붙을 수 있는 개수가 그 노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ENI 개수 말고 따로 그 계산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제 타입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SGP를 쓰다 보니까는 전체 팟 개수가 아니고, SGP가 붙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성비가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사이즈가 작은데 개수가 좀 많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사이즈가 큰데 보통 한 곱하기 3 하다가 갑자기 한몇 배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해서 따로 했었고요. 어,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시도해 본 거긴 한데 이제 고민은 많았어요. 과연 적정 노드가 뭘까? 왜냐하면 특히 카펜터는 그 알아서 다 증설을 대주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걸 쓰면은 비율적인 부분이 이제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존에 배포된 서비스들을 그 CPU랑 메모리 비율을 다 계산을 했었어요. 보통 뭐 1대8, 그 다음에 1대2 아니면 2대2 가을 쪽으로 있고 그래서 그런 래서그 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노드별로 그 이제 그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뭐 m계열 혹은 이제 c, c 2에서 1이고 4부터 네, R 계열 보통 c계열이 네. 1대2에서 1대1이고 m계열은 1대4부터 시작해서 1대8까지 아니다 m계열이 그러고 r계열 m계열이 1대2에서 1대4 비율을 보통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r계열이 1대4에서 보통 1대8까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아까 ES다 하면은 매물이 엄청 음. 많이 있으니까는, IDL, ET 파일 중에서도 SGP 제일 적당하고, 뭐 그런 걸로 계산 해서 비율로 좀 계산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하 어쨌든 엄청 많은 서비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막 빡빡하게 못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그 약간 타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히려 저희 또 가끔 해보면 그게 좀더 효율적이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하 음. 너무 이제 막 다양하게 줄수 있다 보니까는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아 우리는 그 무조건 뭐 1대2, 뭐2 u 에뭐 메모리 4, 혹은 뭐 1대8, 뭐 그런 식으로 몇개 정해놓고 이 중에서만 쓰세요 하면은 사실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개발자분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저희는 그냥 대충 계산 해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그냥 미리 넣어줘요. 미리 넣어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큰 사이즈를, 어, 저희는 그 최적화를 안쓰매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하다 보면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요. 오해도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거는 진짜 안쓸것 같은데 하더라도 넣는 게 낫더라고요. 한 사이즈 큰 거를 갖다가. 네,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 어차피 웬만해선 그 사이즈 안쓰거든요. 제일 큰 사이즈는 무조건 이제 저렴한거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거 위주로 먼저 들어가다보니깐 까 하나 더 사이즈 넣는거를 추천드려요. 네. 네. 첫번째로 질문드리도 10분 넘요 원래는 클로스토 오토케일를 사용하시다가 카펜터로 바이레이체을 하신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카펜터가 지고 있는 여러가지 있죠. 하나가 뭐 효율적으로 사용한는게 있고 뭔가 어떤 펜딩된 카드를 스케줄을 하는 시간이 빠르다 좀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핸딩맨 파즈를 스케줄링 한다 라는 장점에서 보요 이제 크로스버 오 스케일링 그크로스스케일 그룹 크로그룹 말하고 잖아요그 네. 에 원풀 같 설정하면 아마 시간더빨것 같은데 시크로스 스케일링 그원 같은 경우 사용하아어떤 원풀? 저아원어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크로스트 레토는이는 풀림 방식이다 보니까 는느릴 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카펜터는 그 저희 이벤트 펍섭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 바로 이제 그 모든 쿠버네티스의 모든 그 이벤트들은 다 이제 그 서브 스크라이트 구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바로 언스케줄링 되자마자 카펜터는 바로 받아서 그, 증설을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그렇게 막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저희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불꽃 때 되면은, 이제, 그 API 제한 때문에 그 증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에 d d 스 API 제한 때문에. 이제, 풀링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API를 직접 쏘고 하는 거다 보니까는, 그걸 만약에 짧게 하기 위해서 풀링 기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이 쏘겠죠. 예. 그럼,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펍톱 방식이 훨씬 더 효율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 카펜터 수준의 속도는 클러스터가 못따라가올 거예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관련 다큐먼 들린 본 적이 있는데, 아, 원프레한테 결국에는, 미리 튀어놓고, 스탑을 시켜놓는게있요 그리고 스틸한테 결과를 스탑을 어느 정도 바니까 실제적으로, 카펜터가 그, 지도를 띄우는, 띄 시한보다는, 아 근데 저희 옮긴 음,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스테이트 아까 ES처럼 스테이트 플스 쓴다 고 했었을 때 기존에 이제 단일 음. 어플리티 어, 조언을 썼어야 됐었거든요. 거거에 예, 대해서는 <웃음> 방법이 없었어요. 예. 아예 그냥 음. 그 하나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세심하게 다 근데 그 ES나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매니페스트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개발 팀도 해야 되는데 그냥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전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펜터는 알아서 다 해주고, 카펜터도 막 마법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팟이 띄어질 때, 이미 만그 PV가 바인딩 된 적이 있으면은, 그걸 넣어주더라고요, 팟한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좀큰 장점이 있어서, 예, 네, 옮기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크로스토스케어 썼을 때, 로드 타입이 한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고민은 많긴 했었어요. 저도 그 팀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저 스스로도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괜찮을까. 왜냐면 음. 사실 그 약간 그런 식거든요 아무리 그저 개인적으로는 1메 s 에서 뭔가를 만들었다 하면은 일단은 한 1년 이상 그냥 지켜보거든요. 바로 안 쓰고.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아니다. 네, 정말, 아, 이거 있으면은 내가 다른 걸 포기해도 얻을 수 있어. 그게 SKS 람다 그 연동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돌입했었어요. 아데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는 왜냐하면 에델스 기본 기조가 계속 일단 그 퍼블리시 서비스를 릴리즈를 하고 니즈를 계속 수집하면서 고객한테 맞춰서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많이 불편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카페턴 그 릴리즈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불만 그 없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사실 고민은 네. 많았었어요. 음. 네. 한두 번다행본게 아니어가지고. 꼭 네. 어, 카펜터 뿐만 아니고 그냥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스처님께서는조금 <웃음> <웃음> 네. 음, 그래. 네, 어쨌든, 개인 기준입니다. <웃음> 네, 마지막 질문이로를 사용하면 타입을 하나는데요 네. 카펜터가 되는 경우에 은기 문제를 하는 아니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스팟사용하시는 아니요 <웃음> 저희가 <웃음> <웃음> 그, 쓰고는 싶키네요 네, 일단은 저희도 아직 개발자분들도 코바네티스 생태계를 계속 그, 연습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도 교육도 계속 해야되고 저희 스스로 s r e 팀 스스로도 계속 이제 좀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고도하고 있는 단계여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네. 네, 그러면 최근에는 업데이트된 거고요 컴퓨터랑 스크래치랑 그 이벤트 설치가 인테리어이션을 달고서 어떤 스파이터를 사용했을 때 스파이터로 진행자가 발생하면 컴퓨터가 받아서 되게 쉽게 잡혀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엔젠티가 들어있는 기능을 이제 컴퓨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계획이... 아 들었다면 되게 훨씬 계획이. 아네 그거는 그 여유가 되면 바로 도입을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도 리밸런싱 때문에 노드 죽었는데 네. 그 원작이 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메일은 무트 계정으로 날라가지 저희는 뭐알 수도 없지 콘솔 EC2 들어가야 이제 EC2 콘솔에서도 안 보여요 그게 네, 그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찾기도힘들고 해서 원래는 그 이벤트를 받아서 슬랙에 알림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빠서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발표 준비하면서 어? 된다네 하면 사실 알림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동 삭제를 원하는 거지 네, 단지 알림을 받아서 내가 직접 삭제해야지 하는 거였는데 자동으로 해준다니까는 예 그리고 이렇게 쓰는게 스팟같은거 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요거는 꼭그이 케이스 아니더라도 원래 스팟 쓸때그 기능들을 되게 많이 원하셨던 게 이제 갑자기 언제든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단뭐 10초든 1분이든 미리 알 수가 있으면은 사실 그 사이에 정리를할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탑 걸어가서 팟이 정리되더라도 적어도 최소 60초 이상은 유지를 하고 죽게 해요 안그러면은 바로 죽어버려서 그 시, 지금 작동되고 있던 그 요청이 바로 끊기거든요. 그럼 고객은 이제 에러를 받게 될 거라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꼭 이제 최근에 나온 기능들을 다 반영한 상태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뒤에. 어, 네, 저공게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잘 들었고요. 그, 궁금한 게, 카펜터를 이제, 저희도 좀 보여주는데, 그, 카펜터를 쓰게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사용하고 계시겠습니 어,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웃음> <웃음> 제가 바빠서, 대시보드를, <웃음> 아직, 그, 프로메테우스로 카펜터 이벤트를 프로메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뭐, 노드 띄우는데 실패했다 혹은 이제 노드 띄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이제 매트릭들은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파나 디시보드도 최근 그 깃헙 가 보니까는 있긴 있더라고요 샘플들도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어 노드 증설 여부라든가 혹은 꼭 그거 아니더라도 어그 현재 언리처벌 지금 걸려있는 거는 언리처벌한 노드가 80% 이상이다 하면 이제 알람, 데이터도 뭐 알람 걸어놓고 그거 외에도 뭐 카펜터 노드인데 예를 들어서 어, 현재 평균 사용량이 이건 아마 카펜터 매트릭 말고 대독이나 다른 것도 섞었어야 되긴 할 건데 현재 노드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인 것들이 뭐 4, 5대 이상이냐 하면은 뭐 알람을 걸거나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알람 위주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시보드는 아무래도 좀더 서비스 많이, 들, 물론 구축해야 되는 제가 바빠서 그렇고 했는데,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이제 프롬, 왜냐면 이제 프로비저너가 이게 리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안 돼요. 네. 그, 얼마나 쓸지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크할 때 용도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주 목적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좀 노드 정리를 한다거나, 가끔씩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는 최적화를 아직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할때좀 필요한 것들을 좀 넣을 생각이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조금 사실 좀 늦게 와가지고 어, 들어질수게 있는데 그 a m i 업데이트나 뭐 거, 어 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뭐 a m i 관련 관련된 어떻게 가져오시는지 아시나요? 어 그냥 최신 그, 이미지 쓰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이게 GPU 노드 띄우면은 자동으로 GPU EKSMI 그 넣어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따로 지금은 설정 없이 그냥 최신 a m i 그냥 쓰게끔 해놨어요 저희는. 아, 그, 그럼 기존 노드는 익스파이어로 자동으로 만료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그, 네, 서비스 안정화관안돼 있어서, 아니, 안정화 중이어서, 네, 익스파이어드는 조만간 넣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봐주고 있기는 해. 예, 네, 근데 이미 사실, 그렇게, AMI가 그렇게 신화는 없긴 하거든요, 잘. 예, 네, 그냥 커널만 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 그건 있어요. 그, 만약에 원래 독커 쓰다가, 어. 카펜터를 하면 최신 이미지 아니까 강제로 이제 컨테이너 디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컨테이너 디를 아직 쓰면 안 된다 하면은 좀 도입을 a i 블로 AI 지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AI에서 지정해서 도커 기반을 먼저 쓰시거나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는 제가 모르고 처음에 그냥 했는데 어 컨테이너 디네 래서잘 되네 하고 그냥 막았거든요 <웃음> 다행히 운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 컨테이너를 아직 우리 도입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도커 AMI로 쓰시는 거가 좋긴 한데 이게 그 컨테이너 뒤로 무조건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는 가능하면은 한번 표시나 해보시고 문제 없다 하시면은 컨테이너 뒤 기반 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 답변 어,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제가 궁금한 건컨테이너 아닌데 클러스터를 몇 개에 나하고 계시지? 서비스 사이즈가 따라 나누고 있다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니 어, 저희는 환경별로 나누고 있고요. 네, 뭐 운영, 개발, 뭐 그런 관리, 매니지, 뭐 그런 식으로 환경별로만 클러스터 나누고 있고 따로 추가적인 클러스터 분리는 없습니다. 네. 어네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어 이제 저희 이거 이거 끈, 좀 이따 네트워킹 잠깐 하고 끝나서 디프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디프리 가신다면은 여기에 그 QR코드 찍으시고 그 디프리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해서 가실 분들은 찍어서 네 입금하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을 준비해주신 호진님께서 네. 네, 네,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30명인가? 뭐 30명. 네, 한 30명까지 혹시 네, 30명 인원 파악을 위해서 한번 손이라도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왜냐면 저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데이 상진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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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라서 소미하는 <웃음> <웃음> 네, 네, 뭐, <웃음> 행사를 이야기해주시는 것같 그냥, 그냥, <웃음> 그냥 그 뒤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너무 되게 어려웠거든요 혹시 내가 이게코브테스를 쓰고 계신가? 그런 질좀 들어보시겠어요 포로러시아 로드 쓰고 는분들이요 다른 거는 회사가 선수리다 선수리 있는 그럴 수일 네, 아, 무슨 일이냐고. 아, 무슨 네. 일이냐고. 어, 네? 강남. 네. 아, 무슨 일이냐이고 <웃음> <하세요. 청소도 좀 웃음> <하려고 했는데>, 아, 무교에서 <웃음> 아, 오신 아, 무일고 아, 강슨이냐고 아, 이남이이이 아, 무슨 일이냐 강남, 무슨 이냐고 아, 무슨 일이이일 아, 이게 생각 안하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 해야 할잘 짜야 되는데, 강남에서 나오 좋습니다. 네. 또, 네. 프라우저안 쓰시는데 오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네, 아, 글쎄요. 아, 네, 쓰실수 있어요. 고프로우저에 따라 프라우저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웃음> 네. 이런 문제 같은 네. <웃음> 응. 네.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QR 측은 오늘 봄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네, 예, 돈을 내라니다예요 네, 뒷구리를 내는, 돈을 익히고 가는 니까 가실 분들은 같이 애 앱방에서 좀 내는 걸로 해서, 어, 가서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공개적으로 어, 하니까 좀 어렵던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가서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발표가 중점이기도 했고 첫 소모임이라서 아, 네. 그런 분없잖아 했었는데 아마 다음 발표 때는 아마 어, 발표 절반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절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소개하고 네. 어떤 관심사에 이런 부분 관심사 대해서 서로 이제 정확히 모여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마 이번, 오늘 발표 끝나고 네.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을 해주시면, 그거 기반으로, 또, 어, 이 소모임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을지 어떻게 할지, 네, 한번 고민을 해서 공유를 <웃음> 해주겠습니다.